걱정 마, 늑대는 친구 근데 너희는 누구? 우리는 그냥 평범한 여행자야 평범하지 않아, 너희들 익숙한 냄새가 나 익숙한 냄새라고? 기사단 맞지? 기사단의 친구가 있어 나는 레이저 기사단과는 아무 상관없어 으아이. 아, 늑대물이 내 가족이야 가족? 가족, 날 길러주고 함께 생활해온 가족 아무래도 엄청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 같네 다들 날 탓하고 있어 너희를 돕느라 위치가 노출됐어 멧돼지 놓쳤어 그랬구나 그럼 여행자가 멧돼지 잡는 걸 도와줘야겠네 여행자도 꽤잘 잡거든 그, 그럴 필요 없어 기사단의 친구가 올 때마다 늑대무리는 굶어야 돼 뛰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봐. 아빠, 우리가 해냈어. 고마워. 하지만 우리였다면 대여섯 마리는 잡았을 텐데 오늘 늑대 몇 마리가 굶겠는걸 신경 쓰지 마 고마워 너희가 기사단의 그 빨간 뜨거워 보이는 친구보다 강한 것 같아 그 애가 나섰으면 산이 온통 불탔을 거야 돼지 한 마리도 못 잡아 나는 가봐야겠어 요즘 여긴 위험해 너희들 조심해야 해. <웃음> 정말 특이한 사람이야. 방금 말한 그 기사단 친구 있잖아. 붉은색의 뜨거운 소녀, 누구인 것 같아? 충분해. 방금 그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늑대세계의 규칙은 정말 상상 이상이야. 다들 고마워. 쭉 둘러봤는데, 다른 늑대는 없었어. 늑대는 보통 그렇지. 방금 잡은 놈은 좀 멍청한가봐. 뭐, 뭐야? 결판을 내자. 늑대에 의해 길러졌다는 자가 바로 저 사람이야. 나였구나. 네, 네가 짐승 편에 서서 인간을 걸탱 먹이던 놈이구나. 먹을 것만 주면 다 부모인가? 네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나는 거냐! 그만하세요! 너희들 지금 레이저가 말을 잘 못한다고 괴롭히는 거지? 응? 기사단이 지금 천원 편되는 거야? 마을을 공격한 건 우리가 아니야! 시끄럽군! 날 깨우다니! 폭풍에 공모를 받치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이 내 일족을 해친 것도 모자라 사실을 왜곡하려 들다니! 간이 배벅구어 나온 것이냐? 정말 간이 배벅구로 나온 놈이 제발 노예인을 풀어줘 외부인을 죽이려는 것이냐, 레이저? 나의 분노는 아직 시끄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의 검으로 그들의 죄를 씻겨라! 내가 이가 내게 배운 재주로 내가 카나슈의 발톱을 드러내보란 말이다! 전혀 이 녀석이 말했듯 밖에서 온 늑대물이가 이곳의 규칙을 어겼다 놈들은 반드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레이저 넌 싸움에 끼면 안돼 이건 늑대들의 문제야 넌 발톱과 이빨이 아닌 강철과 천둥 관계를 쓰잖아 난 인간이야 난 저들과 달라 난 인간이 아니라고 난 늑대가 아니야 이건 늑대들의 일이야 하지만 넌 레이저가 인간 중에서 사귄 로피카넌 고상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 같구나 강해지고 싶다면 언제든 내게 와서 실련을 청하거라 할 말은 여기까지다 인연이 있으면 또 오지 레이저와 인간. 음... 레이저, 그런 표정 짓지 마. 맞다! 성에 가서 며칠 머물래? 맞아! 너 몬드성의 친구도 있잖아! 그 붉은색의 뜨거운 소녀! 지금 너한텐 야외 행인들도 위험해. 난네가 그들을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난 도시에도 속하지 않아 여기에도 속하지 않아 고마워 여행자 페이문 그리고 또 다른 붉은색 소녀 나랑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이름을 모른다고? 그럼 안녕